안녕하세요. 언양의 산신도령입니다. 도령님이 네. 그렇게 풍파를 겪으시고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왕사랑 인연이 되셔가지고 제작분이 되신 건지 호산 선생님을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우선 처음에 만나게 된건 이제 어머니가 주변의 지인으로부터 유튜브를 처음에 접하게 되면서 저한테 한번 제안을 하셨어요 점을 보러 가자 점을 한번 보러 가자 그랬는데 제가 그때 노바대발 하면서 쌍욕을 했고요 이제 어머니가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약간 이제 딜레이가 됐고 그러던 와중에 제가 정말 결국에는 가야 되는 인연이었는지 어쨌는지 결과적으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고민을 하면서 정말 어머니가 얘기한 것처럼 점을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은 내가 어떤 심리적인 정신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고민을 하던 차에 어머니가 한달 정도 지나고 다시 그 말씀을 해주셔서 난생 처음으로 울산이란땅에 밟아서 어머니와 함께 점사를 보러 가게 됐습니다. 그때 점사 보러 갔을 때 제가 참 궁금한 게 많았어요. 제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도 궁금했고 직업도 많이 바뀌는 게 궁금했고 남들과 같이 순탄하게 못 가는 이유도 궁금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제 나름의 사연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이에다 써서 하나하나 1번 2번 나는 왜내 직업은 나는 뭐가 잘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쓰고 심지어는 같이 갔던 어머니와 자주 부딪히는 이유에 대해서 다 썼죠. 호산 선생님이 저를 처음 이제 보시고 하신 얘기가 너는 돈복이 많고 사주도 상당히 좋은데 조상이 눈을 감았다. 그래서 조상이 눈을 뜨고 조상님이 힘을 받으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목신을 많이 탔단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목신이 도대체 뭔지, 목신은 뭐 나무의 신인가? 나무의 신이면 뭐지? 뭐 이렇게 잘 모르는 상태에서 목신 목신 하시면서 처음에 선생님이 저를 보시고는 보시자마자 아이고 졸렸다. 아이고 졸렸 하프면 아으 하시더니 막 목이 막 카카하다 그러시면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사실 잘 몰랐죠. 목신이 뭔지.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조상님도 그렇고 저도 많이 기도를 해서 빌어줘야 된다. 그러면서 너가 설악산 같은 봉정함이나 기도할 수 있는 기도도량을 가면 좋은데 산신기도를 많이 하면 좋다. 근데 중요한 건 선생님이 저한테 제가 점사를 이제 신의 길을 결국에 오기 전까지 몇 번을 왔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 아, 너는 100일 기도를 해라. 200일을 해라. 300일을 해라.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보통 다른 분들은 뭐, 아, 넌 기도를 뭐한 30일 해야 된다. 뭐 100일 기도해라.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 특유의 말투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선생님이 그냥 기도를 많이 하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거리가 이제 서울이니까 좀 멀잖아요 네. 시간을 텀을 두더라도 자주 못 오더라도 여건이 되면 한 번씩 와서 기도에 신경을 써라 이렇게만 얘기를 하셨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기도에 대한 거를 언급을 하시는 거 접해 듣고는 아 내가 뭐 솔직히 지금 사업도 지지부진하고 내가 이걸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된 거, 안 해보는 것보다 온 김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주 금요일에 철야 기도를 갔죠. 이게 왜 그런진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제가 옷을 두 벌을 가져갔거든요. 이제 잠자거나 편하게 쉴 때, 이제 입을 추리닝 같은 약간 편한 옷이 하나 있었고, 이제 점사 보러 갈 때도 정장을 제가 이제 일할 때 입고 다니니까 정장을 입고 갔었는데, 사실 이제 사랑사 쪽이 철야 기도 한다 그럴 때, 5두벌 뿐이라서 뭘 입지? 하다가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조상님이 오셔서 기도를 하시면 인사를 드리는 거니까, 아, 기왕이면은 뭐 어르신 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거좀쫙 빼입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양복을 딱 입고 갔어요. 근데 저는 약간 그냥, 그냥 그러면 좋겠다는 의미로 갔는데 기도를 잘 모르지만 기도를 하고 나니까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기도를 막잘 못하지만 사랑 대신 사랑 대신 기도를 하고 딱 하고 나니까 뭔가 되게 기분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자분해진다고 해야 되나 감정기복이 이렇게 이렇게 되던 사람이 좀 이렇게 잔잔한 파도가 좀 예, 잔잔해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니까 아이거 괜찮다 어차피 왔으니까 토요일까지 해보자 그래서 토요일날도 철야기도를 또 옷을 입고 했어요 그중에 끝나고 돌아갔는데 희한하게 이제 그 다음 주에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렸더니 어머니 이미 좀 사랑사에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보다 몇달 전부터 기도를 좀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본인 느낀 바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시다 보니까 제가 간다 그러니까 좋아하시죠. 본인이 또 좋아진 거 느꼈으니까. 근데 맨 처음에 네. 전보로갈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안 믿어서 질문을 엄청 많이 준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네. 그점 보러 오게 된 계기가 있다 들었어요 제가 점 보러 가자고 어머니가 얘기를 했을 때 처음에 그 얘기 듣자마자 안 좋은 욕도 하고 막 이렇게 짜증도 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흐르고 그리고 가슴이 되게 먹먹하고 답답한 거예요 어...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왜 사람이 우라통이 터지면 막 막 이러면서 막 말하고 싶은데 말해도 뭔가 해소가 안될 때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내가 말하면서 짜증을 내는데 이게 내 감정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짜증내고 화내고 욕도 하고 안 좋은 행동도 많이 했는데 그러고 혼자 있을 때막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완전 이중인격자 이중인격자. 막 뭐라고 해놓고 뭐이어쩌고저쩌고어쩌 저쩌고 막 하다가 또 가만히 있으면 내가, 내가 죽일 놈이다, 죽일 놈이다. 그랬다. 어머니 얼굴만 딱 보면 막 뭐라고 하고. 이게 반복이 되니까 진짜 정신병에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그런 감정이 드는 게 계속 반복되니까 전 영상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게 반복되니까 정말 병원을 가든가 점이라도 정말 봐서 내가 그쪽에서 어떤 답을 찾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었고 그게 가장 큰 계기가 됐는데 그러다가 어머니가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마음이 이제 그쪽에 결심이 서게 된 거죠. 한달 내내 그거 가지고 계속 궁시렁거렸어요. 음. 처음에 욕하고 그 다음에 막 제가 또 뒤끝이 상당히 있었기 었 때문에 왜 그런 얘기 나한테 하냐고 그 당시에 제가 또 믿는 종교가 일본의 모 종교 네 되게 한국에도 신도가 많은 어떤 종교가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건데 네. 그 종교를 하면서 저는 솔직히 나이롱으로도 많이 했고 나이 들면서는 약간 회의감도 들었지만 어찌 됐든 어머니도 젊은 시절에 그 종교를 하시면서 저를 낳았고 저도 모태신앙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왜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어릴 때부터 해온 거라 그거에 대한 게 나도 모르게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부정하고 점을 보러 간다는 건저 스스로도 되게 좀큰 결심? 아닌 결심이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부정을 탄다는 느낌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뭐 사람이 변랑 끝에 몰리니까 무언가 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결심을 하게 됐죠. 그러면 네. 그 종교를 얼마나 오랜기간 믿으셨고 네. 그 종교를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 산왕사에서 이렇게 산신기도를 한번 해보고 네. 어, 그 좋은 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 부분과 어떻게 달라서 그 뒤로 쭉산왕사에서 기도를 하게 되셨는지 그거는 우선은 어머니가 먼저 이 종교에 확신을 가지게 되신 건 본인이 어떤 일을 하거나 그 목표를 가졌었던 거에 상당히 그 어려운 곤란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 당시 그 종교 일본의 모 종교를 기도를 하면서 지금의 표현으로는 성부를 많이 본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확신이 찾고 결국에 상당히 제가 처음에 첫째 이제 아들인데 낳을 때 난산이 우려되고 경우에 따라 제왕적에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는 한사코 이제 순산 자연분만을 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 종교에 더욱 매달리면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제가. 자연분만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교에 대한 확신이 더욱 커진 거죠. 그리고 저 또한 어쨌든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저도 알게 모르게 제가 다른 사람하고 비록 뭐 소위 말해서 좀그 메이저에 있는 종교는 아니지라도제 스스로가 마음의 평안도 그 당시 어린 시절에 있었고 뭐 부모님이 좀 어린 나이에 이혼을 하시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스스로 그래도 좀잘 견뎠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게 계기가 되고 좀 좋은 영향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 그 애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좀 많이 있었어요. 내 조상이 나를 살리지 남의 조상은 나를 살리더라도 멀리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뭐이 비단 이 종교뿐만이 아니라 저는 다른 종교를 비하하거나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다른 종교는 사실 다른 조상님들의 그 신을 모시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나는 내 조상을 모실 수 있다는 거 그거 자체가 제가 기도를 할 때마다 점점 확신이 들고 사업을 하면서 겪었던 뭐 경제적인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트러블이 생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만나다 보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이렇기 마련인데 그런 안 좋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제 약간 좀 정리가 되는 수순이 철하기도 하면서 제가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적인 약간 몸 안에 있었던 그런 불순물이 좀 제거가 되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조금 더 담백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좀 정화된 느낌이 드니까 사실 두세 달 철야 기도했다고 모든 사람이 성부를 볼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제 스스로 봤을 때 그리고 가족들이 봤을 때도 제가 그 전에 비해서 그 불과 짧은 두세 달의 시간이었지만 매주 철야 기도를 오면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고 그게 계기가 돼서 기도에 대한 욕심이 점점 커졌죠. 그때 그 점사를 보고서 바로 그주철학 기도 때부터 매주 왔거든요. 한 주도 안 빠지고. 근데 그렇게 이제 철학 기도를 하다가 제가 또 사업적인 궁금증도 있고 그런 건 사실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게 아니라 점사를 봐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점사를 예약을 하고서 다시금 제차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때 이제 철학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선생님한테 궁금했던 게불현듯 제가 철학기도를 한두 달, 석 달쯤 되니까 장기기도라는 거 내가 숙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가 있다는 거를 접해 들었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 어쨌든 내가 좀더 집중을 할수 있는데 그걸 하려면 내가 하던 일을 어쨌든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상의를 드리기 위해서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선생님이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 지금 사업하는 거 지금 전망 없다 뭐안 된다 이런 얘기로 표현은 안 하셨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사실 이게 상당히 오래 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랑 인연이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느껴지니까 그럼 사실 뭐 그런 건 터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 얘기 듣자마자 사업에 대한 건 정리를 하고 장기기도를 여쭤봤는데 선생님한테 제가 그랬거든요 선생님 저백이기도 장기기도 같은 거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지 근데 그게 네가 여건이 되겠냐 사업을 하고 서울에 그 일하는 데가 있는데 근데 뭐 정리하면 되죠. 뭐 어차피 안 되는 거 갖고 있어봤자 저한테 좋을 게 없어요.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럼 하라고. 그래서 그날부터 해서 제가 2018년 6월 1일 그때부터 딱 장기기도 들어갔죠. 근데 제가 되게 조심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할때 저는 제가 좀 조심성 어깨 말을 했을 때 약간 구설이나 아니면 안 좋은 좀 부정적인 게 많이 오는 거를 느껴지니까 뭔가 내가 마음을 먹었어도 이거를 한 번에 안에 있는 것까지 딱 뱉으면 안 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장기 기도 딱 왔는데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장기 기도하는 거라고 이제 다 소개는 받으니까 아 기도 며칠 오셨어요? 딱 물어보는데 마음속으로는 100일이라고 딱 마음 먹었는데 한달 기도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왠지 부정 탈것 같아서 어떤 사연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아 그냥 사업 성불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때도 제마음속엔 이미 백0일 기도는 무조건 한다 라는 마음을 갖고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장기 기도로 한한 한 달? 두 달이 안 됐나? 제가 이제 불현듯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뭐 졸리기도 하고 이렇게 막 이런 여러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어쨌든 잘 버티고 그날 저녁에 피곤해서 숙소에 오자마자 바로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날 꿈에 자세한 다른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호산 선생님이 나오시고 도연보살님이 이제 나오세요. 네, 나오시는데 호산 선생님이 저를 보면서 제 이름이 땡땡땡인데그 뭐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안신데 안가야 아니면 뭐 이제 선생님이 저를 본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이름을 일일이 뭐 신도분들 다 기억하시긴 어려우니까 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뭐 성만 기억하셨나 이랬는데 성으로 부르시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저를 대, 대뜸 부르실 때 신무천, 신무천 뭐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무천아, 무천아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제 이름인지 몰랐는데 자꾸 이제 제차 부르시니까 제 이름이라고는 인식을 했죠. 근데 저는 안신데 심씨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신 것도 희한했고 무천이라는 의미 자체도 저는 보통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상하고 희한하고 그래서 며칠 있다가 선생님이 이제 사랑사에 산재를 지내러 오셨을 때 제가 좀 무례함을 무릅쓰고 선생님한테 쫄래쫄래 가서 여쭤봤어요. 시간이 나중에 돼서. 그때 선생님이 다른 얘기는 안 하시고 아, 너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조상님이 기도 더 열심히 하라고 보여주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이쪽 길을 가야 될 계기가 되는 언급을 선생님이 해주셨을 때 선생님이 그신무천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기억하시는 거 보고 아 선생님도 그때 뭔가 이제 느끼시는 바가 있으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제가 이게 궁금해서 그 무천이란 거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상고시대 옛날 고조선 다음 나라 중에 이제 예 동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동해라는 나라에서. 의식을 치르던 제천의식 중에 하나가 무천이라는 게 있대요. 그때는 술을 마시고 하늘에 제를 올리면서 뭐 하는 그런 일에 무속인들? 약간 주술적인 그런 행사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저한테 처음에 딱 오셨을 때 너는 돈복이 많은데 누구 밑에 이렇게 직원이나 이런 일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네가 대장로를 해야 된다. 열심히 기도하고 닦으면서 나랑 같이 어, 자주 얼굴 보면서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얼굴 자주 보면서 소위 말해서 출근도장 같은 거죠. 출근도장 찍으면서 이게 앞면을 익히고 인연을 이어가자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선생님이 아까 제가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장기기도 하면서 얼마 안 있다가 저를 딱 마당에서 봤는데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신이 아니고 사업을 가야 된다고 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딱 보니까 아얘 신이네? 이렇게 느껴셨, 느끼셨대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점사를 보러 갈 일이 있어서 100일 기도 끝나고 선생님한테 그걸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얘기를 할 때도 그 때라는 게 있잖아요. 상담을 해줄 때이 사람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리고 저는 이제 목신을 많이 탔으니까 목신을 탔던 게좀 벗겨졌을 때 그랬을 때이 사람이 받아들이고 그 수행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건데 제가 목신을 만약에 많이 탔을 때 그걸 그냥 그대로 진행을 했다면 그 당시에 뭐 칼부림을 하면서 어머니를 협박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아무리 제가 시내길을 간다 막 이런 얘기 할지언정 그렇게 막 행패부리는 거를 좋게 볼 리가 없고요. 저한테도 그때는 시기가 아니었었던가 생각을 해서 선생님이 그 당시에 그렇게만 말씀을 해줬, 해주신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언제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너는 시내길을 가야 되고 이쪽 제자가 될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게 제가 백일기도 끝나고 보통 이제 백일기도 끝나고 나면 선생님한테 점사 예약을 해서 이제 제가 그간에 기도했던 거나 앞으로 저의 이제, 이제 향후 이런 진로나 여러 가지를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생겨서 점사 예약을 해서 선생님을 찾아뵀어요. 그때 선생님이 그럼 두고두고 공부를 해야 되고 신의 길을 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러시면서 제가 그 당시에 기도하다가 이제 봤던 건데 제가 그 당시가 한 7월인가 8월 그러니까 백이 뜨고 끝나기 전이었어요. 그때 7, 8월이면 사실 이제 저녁에 갑자기 추워지기도 하지만 12시 되기 전에 좀 덥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 감고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날 따라 집중이 안 돼서 한 2시간 넘어서 기도하다가 눈을 떠서 이렇게 기도를 사낭 대신 사낭 대신 하고 있는데 너무 졸리니까 눈을 웬만하면 감고 하는 게 맞는데 눈을 뜨면서 잠을 안 자려고 서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신전에서 산신할아버지 보면서 기도를 드리고 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산신할아버지 뒤쪽에 촛불 다섯 개가 보여요. 눈을 떴는데 촛불이 하나, 둘, 셋, 넷, 다 해서 다섯 개가 보이고 그 앞쪽으로는 왜 아기들 그 걸음마 갓 뛰고서 장난감으로 사주는 자전거 있잖아요. 세발 자전거. 세바자 전거가 보이는데 그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 또렷하게 보이니까 제가 이제 메모를 해놨다가 이제 백이기도 끝나고 나서 고산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신의 길에 대한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이 그 네가 앞으로 보실 산신 동자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내가 앞으로 신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 고민도 많이 했지만 결국에 제가 산기도를 갔다 오고 신내림꽃을 받고 저만시까지 해서 지금 이제 신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산기도 가면서도 정말 고생도 많이 했고 거기서 정말 내가 이거에 대한 많은 고민도 했던 여러 가지 사연이 있지만 그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언양의 산신도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